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인간세미나 두 번째 주제는 자유의지와 도덕적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나? 라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움켜질 수도 없죠. 하지만, 이득이 없는데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볼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는 명제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했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사회적 책임을 배분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 자유지에 관한 철학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리당의 당나귀, 리베 실험, 트롤리 문제, 애가 그런 것들인데요.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자유성과 윤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먼저 비리당의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장 비리당은 14세기 프랑스의 신부이며 자연철학자였는데요. 그는 자유의지에 관한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조건일 때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어, 몹시 배도 고프고 동시에 몹시 갈증도 심한 당나귀가 있습니다. 당나귀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여물통과 마물통이 같은 거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당나귀는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의 취지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두 가지 결과 사이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 선택이 자유의지인지 아니면 본능일 뿐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이 매우 아름답고 견고한 벌집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벌의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본능에 의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고 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구분지어 놨죠. 하지만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확신한 사람이었는데요. 어, 비리당의 당나기 이야기를 의식하면서 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쪽 모두에 동등하게 이끌리는 상태는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수록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정신분석학자 지금은트 프로이트는 모든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서로 엉킨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무식에 의 의해서 행동하고 사후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음, 반면에 데니얼 데닛은 자유의지와 과학적 결정론이 양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만 그 동기는 외부에서 올수 있다고 말했었죠.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자유의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1983년 리벳 실험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벤저민 리벳은 뇌 전도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두피에 전극을 연결하여 전위 활동을 기록하고 이것을 실험 참가자가 확인한 시간과 비교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어, 실험의 에,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피에 전극을 연결해서 뇌 전도 그래프를 어,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어, 실험 참가자가 시계를 보고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던 그 시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험 참가자가 손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단계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손가락 근육이 수축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0.5초 전에 운동을 담당하는 두정역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기록한 시간보다 두정협 신호가 0.35초 앞서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한 시간보다 두정협의 신호가 0.35초 먼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이 어,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어, 나중에 사후적으로 의식적인 결정을 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될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지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체의 믿음은 사건에 대한 사후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어, 프로이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리벳 실험은 충격과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실험이 실험 참가자의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험 참가자는 자연상태가 아니라 통제된 조건에서 자신의 심리적인 과정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과연 적절하게 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판단 행동 이전에 나타난 뇌파가 실제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빙성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이나 기대를 할때 그와 관련된 뇌파도 발생하는데 그것이 판단과 관련된 뇌파와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하나의 행동 의지가 의식에 진입하는 정확한 순간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 이후의 연구에서는 의지에 대한 의도, 즉 자유의지와 감각운동 의도는 다르다는 것도 알려지게 됩니다. 어 결과적으로 니벤 연구는 감각운동에 관한 연구였고 어 의지에 대한 의도 어 연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자유의지의 문제는 정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롤리 문제인데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전제한 음, 어, 기반 위에서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정당한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 먼저 이 문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중효과 원리인데요. 이것은 중세 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키나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행동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동시에 불러오는 그런 논란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제공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정당 방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살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당 방위는 좋은 결과인데 그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살인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키나스는 그 나쁜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 그것이 의도한 것이었다면 나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중효과 원리는 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알매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나쁜 결과를 마땅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그에 관해서 아무런 숙고도 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의 지적 역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도가 있으려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것은 사회구성원의 평균적인 지적 역량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이중효과의 원리의 문제와 낙태의 문제를 음, 연결한 사람이 바로 필리파 푸신데요 어, 필리파 푸스는 페미니스트 철학자였습니다. 1967년 낙태 문제와 이중효과 원리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이 논문은 음, 산모의 생명의 위험에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어, 주장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낙태를 하게 되면 태아의 에 죽음이 예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견된 죽음이라는 나쁜 결과를 알고도 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중효과 원리를 어, 고지고대로 적용한다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파폿은 의도의 양상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도와 간접적인 의도를 분류하자고 말했습니다. 어,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낙태를 어, 하는 경우에 태아의 죽음이 예견됐지만 그 태아의 죽음은 누구도 원하다,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접적의 의도라고 분리, 분류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 낙대 행위에 어떤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겠죠. 필리파프슨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논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유사한 예시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탈취하는 전차 예시입니다. 어,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전차를 탈취했는데, 어, 이 전차가 그 과정에서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정지시킬 수 없는 상태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핸들은 조작할 수 있는 상태의 전차인데요. 만약에 계속 전진한다면 그 트랙 위에 다섯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핸들을 틀어서 다른 트랙을 선택한다면 그 트랙에는 한 명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게 하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들을 틀어서 한 명의 희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필파보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 다섯 명의 목숨은 이제 산모의 목숨을 은유하는 것이고 한 명의 목숨은 태아의 목숨을 이제 은유하는 것입니다. 어, 이그 주장은 이제 산모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 필리파 붓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명보다 다섯 명을 구하는 선택 그리고 태아보다 산모를 구하는 선택을 생명의 양으로 비교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효과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이어서 1976년 주디스 톰슨은 죽이기, 죽게 놔두기, 그리고 트롤리 문제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음. 여기에서 이제 트롤리 문제라고 하는 그 공식 명칭이 등장하게 됩니다. 낙폐만이 아니라 안락사나 희소한 의료자원 배분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때 우리는 어 죽일 것이냐 또는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트롤리 상황에서 어 내버려 둔다면 다섯 명이 희생되겠죠. 어 만약에 핸들을 튼다면 한명을 죽이게 되겠죠. 그런 음, 상황을 제가 알아요. 의료 상황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그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호흡기를 다 배정할 수 없는 음 상황에 그 직면했다라고 하는 해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죠. 어, 그때 그 의료진들은 그살 가능성이 높은 젊은 환자들에게 호흡기를 배정했다 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효과 톰슨의 트롤리 문제는 이중효과 원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중효과 원리의 교조적인 적용을 경고하고자 한 것인데요. 다양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이중효과 원리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공리주의적인 실험에 인용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행동과학자와 진화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고자 크롤리 문제 상황을 설문조사 방식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롤리 문제의 단순함 때문에 실험 설정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네이처지에 도덕기계 실험 이라는 그 논문이 실렸는데요. 이것은 자율자동차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기능성 게임을 구현한 것인데요. 전세계에 에서 수천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차의 그 알고리즘으로 내장한다면 우리는 그 자율주행차를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승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2013년에 어, 바우만과 동료 연구자들이 철학적 사유 실험을 설문조사로 정량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롤리 문제는 설문조사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흥미와 재미를 주는 소재로 그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행위주체의 의도, 같은 것들이 생략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 그 현실적이지 못한 설정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도덕적 불명예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가볍게 에, 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지게 된다면 어떤 자유성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의 문제는 달리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을 알매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또한 인공지능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유의 문제는 의도의 문제이고 의도는 알매 문제입니다. 문제. 이런 지점을 적용해 보았을 때 만약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내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알고리즘을 내장한 자율자동차의 행동은 정당한 범위에 속하기가 어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안내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안내견은 자율성이 있어야 도덕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때로는 불복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그 전진하자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안내견은 주위에 위험한 물건들이나 차량이 오고 있는지를 보아서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면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안내견들이 받게 되는데요. 그 훈련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훈련일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름다운 불복종이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안내견은 안내견의 안내견 자율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점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판단은 안내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안내견의 이야기는 2010년 일본의 영화 퀴를 아,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